임팩트는 여러분들 충격입니다 충격 물고기 꼬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바람소리는 더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엘보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꿈치를 잘 써야 비거리도 날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, 엘보우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팔꿈치를 잘 써야 힘도 빠지고 이 헤드 클럽이 내몸 앞에서 지나갈 때 스피드가 엄청 빨라진다. 이 말인데,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일단 팔을 피려고 하는, 예를 들어서 백스윙 왔는데, 팔을 펴니다 이렇게. 피고, 내가 핀걸 유지하고, 내가 돌리고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에서 제가 많이 보는 스윙 중 하나인데,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상도 많이 당하고, 힘까지 딱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. 자, 임팩트는 여러분들, 충격입니다 충격 충격을 주면 튕겨져 나가겠죠 튕겨져 나가면서 로테이션도 어떻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이 지나간 클럽 헤드에서 늘어났다가 또 다시 접어지는 건데 이런 거죠 자 내가 와서 팔을 피고 유지하면서 휘두르는 거죠 피고 내가 이런 느낌으로 하고 내가 돌리고 근데 잘 보세요 팔꿈치, 이 엘보를 우잘 이제부터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죠 접어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팔꿈치, 엘보부터 우 클럽 헤드까지 물고기, 꼬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 바람 소리는 더 빠르게 나고 있어요 자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탑에 와서 팔을 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이 움직임은 제 느낌이 어떠냐면, 피고, 치고, 헤드는 되게 느린 것 같은데, 몸은 많이 써서, 오히려 팔이 펴지는 게 아니고, 치고 나서 이렇게 치키니까지 되는 느낌을 받아요. 그리고 이 충격이 있죠. 딱 줬을 때, 흡수되는 느낌을 들어요. 자, 아까 제가 이렇게 팔꿈치, 엘보우는, 어떻게 해야 된다? 활용을 해서 접어지는 건 아니지만, 이런 느낌으로 와야 충격을 줬을 때,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더 아파 보이지만 충격이 분산이 됩니다 충격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지도 않고 힘도 훨씬 더잘 빠져서 클럽 패드를 더잘 던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엑스윙 탑에 와서 엘보를 잘 활용해라 그래야 힘이 안 들어오고 클럽을 잘 던질 수가 있다 지금처럼 엘보를 잘 활용해야 일단 힘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아플 것 같은데 충격이 분산이 되버리면서 튕겨져 올라갑니다 튕겨져 올라가면서 로테이션도 되고요 팔로우스로 때 펴졌다가 접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, 백스윙 탑에 올라왔는데 팔을 피고 내가 피고 돌리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자 오히려 팔을 피는게 아니고 팔꿈치하고 헤드를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. 자, 느낌을 잘 보시면 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하고 클럽 헤드를 연결시켜서 클럽을 던진다. 이런 느낌으로 골프 스윙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. 자. 펴고 치는 게 아니고 팔꿈치하고 헤드를 연결시켜서 골프스윙은 2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힘을 준다 뺀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팔을 피지 말고요 엘보우하고 클럽헤드를 잘 활용해서 골프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거리도 많이 늘지만 힘이 안 들어와서 경직되는 느낌이 다 풀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팔을 핀다 보단 팔꿈치를 잘 활용해서 임팩트, 충격을 주자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그 부분에서 또더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